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네. 원래 제가 요리 영상 찍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번, 뭐, 되게 간만에, 엄청 오랜만에, 그냥, 뭐, 제가 밤을 셀 때, 자주, 자주 먹는 그런 커피 믹스, 우유? 어쨌든, 그런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누피를 있잖아, 스누피. 스누피를 여기 가득 부어요. 여기 500ml에, 카페인이 고카페인이 거든요 237mg 엄청나죠 일단 여기에 여기요 일상에서 자주 보일 수 있는 여기요 믹스커피 4개를 넣어 줍니다 4개를 그냥 투하해 줘요 미스커피 4개를 스어해준 다음에 일단 이거로1 0 0원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섞실수 있는 통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런 통이 있으면 되게 좋고, 이런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꿀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이게 당도 오르면 이게 당분이 몸에 흡수되면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 에너지원을 이용해 가지고 몸에 힘을 내는 원리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섞어 먹거든요 원래 여기에 설탕도 더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만큼만 넣고 만들어 먹을게요 또 계속 열심히 섞어줘요 열심히 위 가루랑 가루랑 가루랑 꼬리 하나도 안 남게 열심히 섞어줘요 열심히 원래 여기 코코아 분말도 넣고 그러는데 지금 코코아 분말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코코아 분말이 있어야 되는데 코코아 분말 있는 점심으로 나가시고, 코코아 분말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하고 올게요. 코코아 분말이 없네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섞어 먹으면, 이게 밤샘, 밤샘용으로 딱 좋거든요. 밤샘용 믹스로. 제가 이걸, 아, 일단 이거 일상 영상에 올릴 건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드시는 걸 추천을 별로 안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카, 고카페인이고, 고당이고, 해서, 단시간에 잠깨는 용도는 좋아요. 제가 이거를 먹는 이유가 밤에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밤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먹거든요. 제가 그 제가 요 근래 조금 일이 좀 늘어났어요. 일이 좀 늘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좀 있는데 그게 늘어나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걸 마시면서 밤샘을 해요. 밤샘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몸에 굉장히 안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페인 들어가있죠? 믹스커피 카페인 들어가있죠? 거기에다 당도 엄청나게 들어가있는데 거기에다 꿀까지 때려넣었죠? 완벽하게 몸에 안좋은 조합이에요 완벽하게 몸에 안좋은 조합인데 이걸 왜 먹느냐 그냥 뭐 제가 밤샘 하기 위해서죠 맛이 어떤지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커피맛이에요 진짜 진한 커피우유 맛 이건 한 번에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이거 한 번에 먹은 적이 있는데 한 번에 어을때이시면 정말 농담 아니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심장이 거의 뭐 초당 한 3, 3회? 4회? 5회? 6회?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뛰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여기 스마트워치에서 경고가 올 정도로 심하게 와요 심하게? 심하게? 일단 일단 겁나게 심하게 경고창이 떠요 <웃음>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그 정도로 위험해요 이 음료가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 만든 영상 올릴지 무책기기 영상을 제가 이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파기배양은 나왔고요 오늘 영상을 아마 모르겠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시간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안녕